장관님, 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제 스스로 평가하기는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 있어요? <웃음>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경찰과 대치 중인데 장관이 뭐손쓸 생각 없습니까? 네. 손쓸 생각 없냐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청광장. 자꾸 행정 대집행한다 그러고. 네. 장관으로서 뭐손쓸 생각이 없냐고요. 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집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조정. 조준...